나좀 때려봐 지금. 오케이. 한 대만. 약하게. 어 됐다. 뭔가 이게 하트가 안찬 느낌이라 가지고. 어나안 아파. 여기 햇빛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가 본데? 오. 부서일 있어? 저 기둥 다 날아가 있는 거 봐. 이거 어. 저왜 이래? 뭐야 이거? 어 그리고 저기 보니까 이상한 애 있어. 아! 놀랐다. 아 아, 아어 그만. 어, 저기 뭐야? 뭐 있어? 뭐 있어? 어? 어 핑크색 뭔데? 뭐야 저기? 잠만 내가 그럼 바로 말 걸게. 아 투디 때문에 왔군 이러는데 알고 있는데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 아이는 엔더 드래곤과도 잘 지내는 아이였어 엔더 드래곤은 엔더 월드의 악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또한 균형인 법이지 없어져서는 안되는 그러던 어느 날이 종족을 인정하지 못한 인간들이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 엔더 드래곤 사망 그리고 투디는 스스로 잡혀갔지 복수 아마 그것을 찾기 위해 그것이 뭐지 그것? 마호츠카이가 뭐야 어? 하지만 그 책은 신 외에는 찾을 수 없었을 텐데 이러는데? 사실. 어? 할 말이 있는데 어, 어 나도 좀 믿음이 인간한테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때 그때 내가 누구를 봤었거든? 에잇 누구지? 스카이피안? 스카이피 <웃음> 스카이피안이 뭐.. 아 아무튼 그.. 스카이피안은 아닌데 누군진 알거 같고 어.. 잠깐만 어디 보자 너가 찾는 응. 게 있을 거야 그지? 렇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요거 뭐지? 여기 어? 이것만 어디 한번 연구해봐 이게.. 뭐지? 마우츠카의 지식서? 근데 이거를 나한테 왜 주는 거지? 그냥.. 음.. 재밌잖아? 흐흐 <웃음> 뭐야. 뭐야 너도 어, 들었으면 알아서 잘 처신하고 알겠지? 뭐야 팬텀 있었어? 이런.. 또 말을 안한 거야? 또 시작됐지. 그놈의 비밀... <웃음> 아니, 원래 우리 종족은 비밀이 많은 종족이라고. 너 일기장 내놔, 지금 <웃음> 장난꾸러기신... 장난꾸러기신이요? 그랬군. 하지만 그가 주입한 유혹을 푸는 방법도 있지. 따라와라, 이런데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왜, 왜, 왜.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남이한테어 어, 비밀이 많으니까 그니까 러 <웃음> 왜? 어, 또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하고 화가 나버린 것이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 아 이거 못 오나? 아니 그냥 계단을 <웃음> 쌓아주면 되지 거창 그거를 무슨 클이빙도 어? 아니고 <웃음> 그러니까 트너이 <웃음> 가뜩이나 무능력한데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웃음> 너는 지금 손에 흙을 들고 <웃음> 일을 안 하면은 그건 진짜 아니, 양심이 터진거지 아니야 안전요원 몰라? 한 명은 꼭 안전을 감독해야 된다고 일단 해봐 그래 잘하네 이게 뭐야? 여기 왜 뼈는? 이건 뭐야? 일 안하는게 <웃음> 안전을 한 명은 어. <웃음> 감독을 하는 것이지 그거 틀린 말 같아 <웃음> 야, 저거 봐 뭐야 저거는? 너무 예쁘다 일단 내가 조심해서 말 걸게 이 언덕을 넘어가라 공허의 끝에서 왼쪽을 바라보래 어? 아 꽃이 참 예뻐요 내가 봤을 때이 물은 보통물이 아니야 지금 라미도 안 아프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들어가봐 너도 응? 하, 하 저... <웃음> <웃음> <웃음> 아, 물은 그냥 물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고. 어, 끝이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어. 얘들아 이제 눈깔어. 어, 그렇게. 오, 저기 뭐야? 저 별이야? 와! 우와!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웃음> 어? 바이러스가 뭐야, 근데? <웃음> 아, 바이러스라고. 내 <웃음> 어. <근데> 애완동물 이름이야. <웃음> 바이러스라는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걸? 미안하게 됐다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에서 왼쪽이지 어. 오, 바람 부는 소리 들리지 않아? 오 들려 들려 들려 저 있다 건물이 보여 어, 그 눈에 바람 소리 아... 거미 인간 퀴스타일 같아 너무 <웃음> 아, <그런 거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웃음>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해? <웃음> 아갈 노동 <웃음> 어, 저기 있다. 야, 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나는 엔더에지엔더에지 음. 특별히 너희들에게 우리의 지혜를 빌려주지. 지혜. 우리는 대대로 정신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선과 악, 사랑과 시기질투 무엇이든 마찬가지. 지금 투디는 악에 사로잡혀 있대. 복수는 복수를 낳는 법. 아 약간 뭔가 그런 건가 봐. 그 장난꾸러기신이라는 사람이 2D를 홀린건가봐 뭔가 느낌이 어, 어쩐지 걔 눈이 이랬네. 딱 술먹은 눈이었다니까 그래 약간 동공이 좀 작은 느낌 어. 복봉나 응? 여기 앞에 상자를 봐이 스태프와 의식의 석판을 이용해라 오오그 다음에 의식의 석판 타블렛 오브 베니시먼트 이거 약간 좀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인데 뭔가 있는거 같은데? 오, 어, 온다! 아! 갑자기? 왜, 여기서 왜 등장? 오 굉장한 정보야, 마음의 악을 끊어낼 수 있다니 에, 그렇대요 투디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거래요? <웃음> 그리고 오랜만이야, 엔더의 지혜 어, 좀, 구면인가 보시네? 그러니까 니네 말은 이 일이 통째로 엔더리언들과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신이라 사실 나도 그 장난꾸러기 신이랑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한 싸움을 하고 있어서 신이랑 싸우고 계세요? 아 혹시 미안한데 너희들이 이것까지 에이~~ 어, 의식까지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데 어, 그 이후엔 좀 음? 맞아요 AGI에서 직접 처리를 하시 아니 좀 너무 시키시니까 건수가 크다고요? 우리 세계가 다 날아간다고 며칠 만에? 오? 장꾸신이 미쳤다고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계를 구하기 직전인 건데, 그러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우리들한테도 있어야죠. 맞아 맞아. 어, 근데 나를 방패로 쓰세요, 형. 사이 좀 이렇게 벌려봐 그 사이를 보게. <웃음> 이 종족에 대한 차별을 좀 이렇게 멈춰 달라 딱 법안으로 그냥 딱 고정으로. 으흠. 어, 고그 정도는 인간계에서 해주면은 또 우리 어이 종족을 대표해서 제가 예 뭐야 그러면 알겠어? 어 알겠다고요? 오 어떻게든 바꿔본다고? 이번 것만 너희들이 알아서 좀 해달라고요. 오 호라 어 너무 좋고 어 너무 좋고 아, 안녕히 가세요. 화이트 화이트. 저희 왜 보시지? 어? 주목을 지금. 아 깜짝이야. <웃음> 또?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삼 티어 상형 문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딱 써주고 점프 이거 봐 우와. 오오 아 난다 난다고래 난다, 그래. 난다. 어이야 누가 나한테 바람 불었어 아. 힘 게다가 증강까지 야 자기자신의 힘에다가 앰플리파이 이거 해봐 물결표시 와이파이 표시 있는 거 있잖아 어 근데 와이파이가 뭐야? 어? 하가해 줄래? 어, 미안. <웃음> 갑자기 뭐가 떠오른 거지? 어? 힘 쓰리! 대박. 대박. 힘 쓰리면 엄청 텐데, 그거 뭐야? 이거 궤도. 이리로 와봐. 아, <웃음> 근데 너랑 다으니까탕 튕겨나온.. 아니구나 난, 나는 밀치기 궤도야 <웃음> 아 그래? 아, 너 밀... 어? 밀치기 궤도가 돼? 오야 어, 이것도 좋다 오. 야 근데 이거 좋은 게 적들이 못올거 아니야 나한테 맞아 나도 밀치기 궤도 근데 하려면 저작권 값을 내야 돼 그냥 노딱을 맞을게 노딱이 뭐야? 미안하게 됐어 <웃음> <웃음> 아나 근데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는 정말 세상을 뭐해야 닭고기 아, 샌드위치 줄까? 어 고기만 뺏어 줘도 되긴 하는데 이거 먹으면은 그 뭐지 버프부터 아 진짜로 덕후? 덕후가 뭐야 사과해 줬으면 좋겠어 음. <웃음> Sorry <웃음> 우리 오늘 사과 많이 하네 줘주고 <웃음> 오오와그 다음에 이렇게 부어 넣어볼까? 어 오. 우와 그렇지. 우와 뭐 모인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예뻐 뭐가 되는 거지 갈아파 아오 어. 여기 뭐야? 어, 이거 어디야? 뭐, 여기다 어디야? 갇혔어 나도 갇혀있어 도 일단 나가자 근데 우리 어디로 온 거야? 여기 네더야? 그치? 어? 뭐가 여기 오는데? 뭐가... 어... 이럴 때는... 궤도 밀치기 슥 이럴 때는 공기 폭발 나이스 궤도 밀치기 저리가세요? 와 궤도 아 밀치기 야 나도 보내면 어떻게 이게 지금 설명이 서몬 더 데몬킹 악마 왕을 소환하는 지팡이라는데? 오, 오, 오 이걸 해야지 이제 2D가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어이! 깜짝이야? 멈춰! 어 뭐야? <웃음> 뭐야? 어디야? 저기 저기봐봐, 저기 거기까지 해 맞아, 2D님께서 거기까지 하라시잖아 <웃음> 귀여운 부하가 <좋아하던데>. 됐네. <웃음> 너왜부하가 됐어 진짜? <끔> 야 너가 지금 눈이 돌아간 거라니까 투디야? 그래. 나는 멈추라 했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멈추라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피해. 피해. 어자 오! 아. Oh,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야, 아. 이게 뭐야? 아. 야, 얘들아. 멈춰야. 야, 그냥 쓸게. 야, 쓸게. 야, 됐다. 야, 협상한 게 있어, 얘들아. 그리고 인간 쪽이랑 사람들이랑 인간, 인간이랑 협상을 해. 아, 잠깐만. 야! 야! 나는 낙뎀 없어, 서 살았다. 야, 얘네 데몬킹 아니야, 데몬킹이 본체가 있어. 여기 있다, 본체다. 오, 오, 야, 야, 이 씨, 엄청 센데 와, 못 쓴다, 또 투디가. 와, 우와, 우와, 우와 저다 뚫려. 야, 야, 야, 야 이게 뭐야? 뭐 레이저 빔을 쏴너 그런 거 하지 마, 어... 너 위험해. 아니,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잠깐, <웃음> 드디어 그만해. 미소라, 정신 차려. <웃음> 정신 차려. 우아 <으아, 웃음> 터진다. <웃음> 야. 시간 녀석 앞잡이 같은 놈들. <웃음> 앞잡이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거 같아.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해, 앞잡이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뭐 평화가 좋은 거야.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니까 평화적으로. 맞아. 평화. 이 때문에 나오는 거야. 아니야, 얘네눈돌아갔어 지금, 눈돌아는어나야짓된희망이야눈 돌아. 야야어어디아아아야 지금 여기 있는 거 모르지? 어디야, 어디야, 야야야 <웃음> 지금 지금 지금이야 지금이야 거의 다 있어. 아! 이거 맞았다. 내려가 빨리 아, 죽여 죽였다. 아, 어, 죽인 거 아니야? 죽인 아, 아, 거 아니야? 아, 죽였다. 죽였다. 오, 오, 오. 아. 죽였잖아. 정신 좀 드니 이제? 어 아, <웃음> 얘들아 얘들아. 너뭐 토하니? 얘들아. <웃음> 이게 우리가 데몬킹을 죽임으로써 장난꾸러기 신이랑 너네간의 어떤 그 유혹을 이제 우리가 끊어준거라고 그지? 여기는? 누구? 어디? <웃음> 어? 장난꾸러기 신은 누구야? 장난꾸러기 어? 이 지팡이 신... 뭐야? <웃음> 난 마법을 쓸줄 몰랐어 <웃음> 어 그래? 아 그러면은 그 지팡이 이제 나한테 넘겨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뭔가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세상을 구한 거거든 여기 있는 네 명이 어. 왜네 명이야? 우리 들은왜 빼? 니들은 이제 감옥 가야 돼 <웃음> 음, 너네가 뭐?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좀큰 어. 죄를 저질러가지고 생각보다 맞아. 너희들은 이제부터 콩밥을 먹으면서 미역국을 항상 먹어야 될 것이야 <웃음> 항상 생일 같은 거야? 어 근데 <웃음> 투디 옷은 뭐야? 어? 어 나, 뭐야? 나도 이 옷이 뭐지? 죄수복이야 <웃음> 어, <웃음> <제수복이야. 웃음> <웃음> 세상도 너희로부터 구한 거야 우리가 아... 어. 어이 지팡이인데 뭐 휘두르면 뭐되나휘두 휘둘러... 아,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 뭐, 오모하모모. 뭐, 뭐, 그거 지팡이 휘두르는 법이 있는데. 한편아 그거 좀 얘기해 줘. 방법 좀. 알트 에버폰 누르면은 이게 빛이 나가기 시작하거든. 알트. 어, 알트. 좋았어. 한명형모서로 보냈어. 아무튼 AGI로 돌아가자, 얘들아.